자, 벌칙에 보시면 은 제93조 벌칙 자, 가장 강한 벌칙이 이겁니다. 1.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수입 또는 조리한 자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동물 질병이 소해면상 뇌증, 일명 광호병이라고 그러는. 탄저병, 가금인프렌자, 뭐, 다른 말로, 뭐, 조류인프렌자, 이렇게도 부르죠. 그 다음, 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원료 또는 성분입니다. 8가지. 마, 황, 부자, 천오 초, 백부자, 섬수, 백섬, 피, 사리풀입니다. 자, 이거 여덟 개 기억을 어떻게 할수 있겠노? 앞자만 따서 불러보면 마, 부, 천, 초, 백섬, 백사 그 다음 1항, 위쪽에 제1항, 제2항의 경우 자, 이 경우에 제조, 가공, 수입, 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마라, 그러는 걸 만들어서 판매했습니다. 그러면은, 판매 금액의 두배 이상, 다섯 배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을 병과한다. 병과한다. 징역, 플러스, 벌금. 그 다음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양벌 규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제1항 제2항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또 제1항 제2항 범죄를 범했어요 범하고 사망에 해당되는 또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했어요 그러면은, 두 배까지 가중한다. 가중. 그 다음, 94조 벌칙에, 자,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는 경우. 자, 제,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봅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했는데 어떠한 것을 했나 하면 섞거나 상하거나 설익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어 있는 것 일단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유전자 변형식품의 경우에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했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사용했을 때그 다음 수입 금지된 것을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했는 것 그 다음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것그 다음 5조 판매 금지된 질병에 걸린 동물의 고기뼈 젖장기 및 혈액의 판매 수입 가공 저장 등 행위를 했을 경우 그 다음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아니한 화합성품이나 학 이를 합류한 식품을 판매, 수입, 가공, 저장한 행위. 자, 이런 것들이 아주 중하다, 이 말입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그 다음,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하거나, 그를 병과. 자, 기준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 청가물, 판매, 제조, 사용, 조리, 저장 행위. 핑크색 있는 것만 좀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96조. 3년, 이하,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 수하거나 이를 병과. 51조. 조리사를 둬야 되는데, 조리사 두지 않은 식품 적객 영업자나 집단급식소 운영자. 3년 이하 3천만 원. 영양소를 둬야 되는데 두지 않은 집단급식소 운영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자 계속 쭉 이어집니다. 뭐 조리서 명칭을 허위로 사용했을 때.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 못하고 영업한 영업자. 그 다음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거 식품적격은 유흥종사자를 둘수 없는 경우에 유흥종사자를 종사, 뒀을 경우 그 다음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했는 경우 그 다음 이물을 발견했는 것을 거짓으로 이물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물 발견 했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그 다음 제98조의 벌칙에 제외되는 경우 이 경우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 자, 벌칙으로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 무엇이냐 자 1, 2, 3, 4 자,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식품광고시 유통기한을 확인해서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경미하다 그 다음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소분 식품소분 판매업자가 해당 식품거래기록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 식품적객업자가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유흥주점영업자의 종업원 명부를 비치관리하지 않았을 경우 자 이거는 좀 경미하다 경미한 사항으로 벌칙에서 제외하겠다. 그다음 나오는 것이 양벌 규정입니다. 자,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 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해 가지고 둘다 처벌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93조 1항의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에 93조 1항 가장 무거운 벌칙이었습니다. 이때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양벌 규정 그 다음 이항에 대해서도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양벌 규정 처합니다. 자, 과태료 과태료는 벌금이 아니고 이게 행정처분에 대한범칙금입니다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자, 처하는 경우 자, 식중독 조사보고 위반했을 때뭐 등등등 자, 내용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 경우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받아야 하는 영업이 종사하는 제가 건강 진단을 받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 위생교육 허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가 받지 않았을 때, 500만 원. 교육입니다, 교육. 식약처장이 명한 교육을 받지 않는 조리사나 영양사. 그다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예. 영업신고, 허가증 또는 뭐, 조리사 면허증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았을 때. 300만 원 이하.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그 다음.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다음,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앞쪽에서 봤죠. 300만원 이하. 과태료. 자, 과태료. 네. 과태료 됐고.